안녕하세요. 쪽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쪽파는 대파보다 맛이 순하고 잎이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쪽파는 양념 뿐만 아니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맛도 있을 뿐더러 섬유질이 풍부하므로 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뿌리 쪽의 흰 부분이 많고 초록색이 선명하며 전체 길이가 짧은 것이 맛있는 쪽파입니다. 뿌리 쪽의 수염처럼 생긴 것을 칼로 잘라줍니다. 쪽파의 근잎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위로 다시 올리시면요. 겉겉절이 벗겨지면 깨끗이 손질이 됩니다. 넉넉한 물에 뿌리쪽은 비비고요 또 아래쪽은 잘 흔들어가면서 잘 씻어줍니다 손질된 쪽파가 250g입니다 냄비에 물을 담아서 반쯤 이상 담아주세요 물이 끓으면 소금 한큰술을 넣어 쪽파의 뿌리쪽부터 먼저 넣고 두꺼우니까요 이 부분을 넣어 살짝 대천입니다. 쪽파는 생으로도 먹으니까 많이 대신해서 살짝만 데쳐내세요 넣었다 빼세요. 대친 쪽파는 찬물에 제일 빨리 담가서 길기를 시켜줍니다. 더 이상 물러지도 않고 색깔도 안 변하겠죠. 아, 물을 약간 짠 쪽파는 병포 위에나 키친 타구에 위에 넣고 쪽파를 올려서 물기를 이렇게 잘 닦아주세요. 쪽파의 끝부분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한 3cm 정도로 잘라주었습니다. 쓸어놓은 쪽파에 고추장 한 큰술 약간 칼칼한 맛과 겨운한 맛을 주려고 고춧가루는 한 작은술만 줬습니다. 3분의 1 정도 이니다 설탕, 이분의1 큰술 고요 소금 1큰술. 한 큰술, 참기름반큰술넣습니다그 다음, 잔 멸치, 조금만 멸치 좀, 한도 괜찮습니다. 한 30g 넣고, 조물조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달짝지근한 맛있는 쪽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쪽파 무침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